Whew. <sighs> 감자들 감지, 움직이면서 쓰는 감표도 1면육 정서에 들어가 있을 거래요. 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그 생존자 만약 전체적으로 다다쓸수 다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음또골라쓰지 매번 바뀌니까 다르거든요. 차덕으로 아, 그러니까 카브인 거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변수 상처라는 거보다 처음에 더러운 꼴 보고. 네. 일대일로 맞짱 까는게 백방 맞습니다 이런것처럼 아저 시즌 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잘하는 애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잘하는 애들은 올라갔지 아네 올라가도 만나긴 하겠다 아직 막 분포가 막안 퍼져가지고 다음은 플래시로 잡아요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서 한지만 뺍니다 어찌 지금은 뭐 해봤자 승리전 괜히 걸어서 시금 끌지 말고 그냥 판자나 부수면서 따라가는 게 베스트 입니다 이렇게 종종 무주알반 던지고 음 쭉쭉 따라가고 하면은 완벽합니다 판자 내려주고 이런 거는 해줘야지 분명히. 어? 안되지 음. 파워풀이 잘하네요 이러라고 플래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묶어주고요. 한자 부서요. 어, 일단은 플래시라는, 어, 막강한 비상용 아이템을 썼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죠. 캠핑 부분에서. 더블 다운은 안 돼도. 어, 한자네. 안 돼요! 나이스. 끊어주고. <웃음> 끊어주는 게 딱히 의미가 없다. 대자자 천천히 나한테 쓰잖아. 나한테 쓰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쓰잖아. 아 빨리 써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아 빨리 써뭐 하는데? 아이 무게 뭐 뜸을 오지게 들어요 그냥.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말고. 어? 다소 나가지고 또 어? 행패 부리겠지. 행패 부리겠지. 응? 행패 오지게 부리겠지. 깔라. 도망가야지 그러면은 형님은 도망갈게 어잘 가고 어, 탐사는 잘 가고 내일보자 음 이쪽으로 갈거야 꺼져 아 남은 해되게 마냥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 오는 건데가 또나중에 커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배도끼가 어디서 돌리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거야? 한데 따라가요. 비나게 면 좋은데. 아피피피 피. 어 뭐야 이거 뭐야? 나 나. 탕백 우는 강대부터 나머리 허버 종자부터 없애는게 나의니하는거 보다 탕백 마무리 마무리 어우 플라이 기가 막히게 쓰시네 이분 플라이 나는 수준급이야 갖고요, 들고요. 묶어준 다음에 라스트가 어딘지는 막 정확하게 못 봤는데, 막 생각보다 마디는 안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삼선이 중간에 커버도 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구출하도록 유도촌 할게요. 아니면 은 그냥 여기서 그냥 간 쪽하고 들어가, 들어가 한자 음. 잡으러 가도 되긴 한. 아 이새끼 간섭하면서 들고요 환자 잡으러 갑니다 어차피 라스트는 저기라 못바꾸지 알고를 쓰고 빨리 써 그치 넘어가고요 서폰 생각보다 오래걸리기 때문에 서분다고 죽가면은 안대타격각이 나오지요 마무리 뭐 지금도 가도 되긴 하는데 함선이 옆에서 알짱알짱 되기 때문에 되구요 아, 딱히 위협은 안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아 <웃음> 뭐야 이거 얼탱이 없네 이거 야 이놈아 야 넘어가면 안되는데 그거 요단강에 건너버렸네 이, 이 친구 어, 자 끊어요 한대 때리고 지금 가요 그럼 애들 할수 할 있는거 없어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아, 미친 아 깜짝이야 지금 지금 우는강대가 새로운 해독기 잡았기 때문에 한대 때리고 가요 한대 때리고 질감 가면은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쉽게 생각나진 않는데 뭐 알량한 방법이 있으려나 아 바로 붙는거 바로 붙는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일단 한번 안감페이크라도 해볼까? 바로 붙으면은 뭐 이런거? 어.. 아직 야겠죠 어? 흐흫 <웃음> 다 아,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었나 보다 자 탐사부터 잡을게요. 아드가 저기였으니까 아드 쪽문 따였을 거거든. 탐사내 내고 무지알만부터 아마 사인큐기 때문에 이아 우선 텔레 굉장히 예민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예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안 따고 알지. 그러니까 묻고 중간 내기부터 좋죠. 왼쪽 조심. 아 갈려나? 이정도 속도면 문닫긴 하는데 이거 아이명오지게 띄우시네요 에? 아 죽으실래요? 아 이명 누구야? 빨리 안 튀어나? 어디야? 야! 왜요? 이명 누가 띄우래 그냥 죽을라고 뭐하는거야 지금 하 그냥 싹 넘어야지 없이 그냥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죽을 자식아 <웃음> 자 마무리로 올킬하면 됩니다 문 아직도 못닿네요